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제가 계란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김밥에는 주재료가 계란이에요 밥이 안들어가고 계란으로 밥 대신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 알끈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3개 두 알은 여기다가 흰자 노른자 같이 깼고 그리고 흰자 3개는 여기 분리시켰어요 당근도 썰어볼게요 칼들이 좀 안되네 너무 두꺼워 Thank <sweak> you. 불렸어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얇게 계란을 붙여주세요. 한번 싸 볼게요. 땀이 나네요. 장갑. 자, 김밥에 노란 걸 먼저 깔 노란 계란을 먼저 깔아요. 말아볼게요 부족이 어떻게? <웃음> 고객님. Okay. 예쁜 것만. 정말 맛있겠죠? 하나 먹어지?